자기와 노력의 성과에 비해서 인맥이 조금 좋아 라인을 잘 탔다? 성격은 지밖에 몰라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 묵상이야 어떤 면이? 좀... 힘이지 뭐 나이가 먹으면 조금 말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네, 이태원 사고가 있었는데 아... 거기에 이제 외신 브리핑을 했어요 상 농담을 두 가지를 했거든요 이분이 이 사태에서 정말 깊이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보고 받은 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분이 추후에 사과를 하긴 했는데 나라의 목줄을 내버린 것 때문에 사과는 진심인데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갓 신내림 백마장군 주현신다 주현입니다 어디 갔다 오셨나 봐요 아 오늘 또 저기 뭐야 손님이 일하고 왔어요 너무너무 잘 돼서 요즘 하이 텐션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좀좋습니다고 음, 진짜 귀신 씨였던 분이거든 근데 그분이 깨끗하게 아좀 음. 알코올도 끊고 요즘에 화두에 오른 사람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화두에? 요거 <웃음> 아니면 칭찬인데 그러니까요 그쵸 그게 있다. 그 인맥줄이라고 봐야 되나? 자기와 노력의 성과에 비해서 인맥이 조금 좋아 자기가 한 거에 비해 인맥이 좀 높아 좀 높은 데 시작했는데 인맥줄이 자기보다 높았다 라인을 잘 탔다 줄을 잘 탔다 제가 봤을 땐 주인이 많았던 것 같아 어, 성격은 어때요? 성격은 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꼰대다 꼬장꼬장하다 강약? 약강? 비굴하다 자, <웃음> 그런 면모가 있다 그래서 강한 자한테 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 좀 강한 면모가 있어서 보는 면에 따라서 팬도 있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반반이에요 또 실제로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나쁘게 나오는 느낌정치인인데 왜냐면,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하고, 자기 실제 성격하고, 조금 반대적으로 보여지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내니까, 그러니까 강한 어떤 왕이 나를 보고 있을 때 말조심을 하고, 조금 내가 하대한다고, 자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좀 말을 조금 쉽게 던질 수 있는, 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 너가 그렇게 힘들었니? 아, 야, 미안하다, 야, 난 몰랐다. 이런, 이런, 자식한테 상처주는. 근데 조금 나이가 들면서 조금, 조금, 육상이야 어떤 면이? 그 좀... 힘이지 뭐 아... 나이가 먹고 입이 양기로 찬다고 조금 말 실수를 할수 있는 거지 근데 네. 그러니까 입으로 푼다이 거지 몸이 안 되니까 입으로 풀수 어... 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니까 남한테 조금 상처 주거나 실수 줄수 있는 사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그때뿐이에요 음... 뭐 구설이 있어도 그때뿐 뭐 지금도 현존하게 조금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그냥 그때뿐이고 자기 건강을 무지하챙겨야아 그래요? <웃음> <웃음> 자기가 요만큼만 아빠도 조선팔도가 난리 나요 선생님 국무총리가 누군지 아세요? <웃음> 한덕수국무총리라고 했는데 하, 한덕수 한국수? 한국수? 한국수? 한국수? 한국수? 한국수? 한국수? 한국수? 한국이 한국수? 한국가 한국수? 한국수? 한국수? 한 진중하지 않았구나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태에서 정말로 깊이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확인했다기보단 보고 받은 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생겼던 것 같아 이분이 추후에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해야지 이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해버린 거고 나라에 먹칠을 해버린 것 때문에 사과는 진심인데 잘못. 해서잘못했다기보단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거겠지 음, 지금 정부는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음. 그 와중에 이 일까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 정권이 임기까지 끝까지 갈수 있을까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안 돼요 사실 2년차 넘어가면서 3년차에 자꾸 위기가 넘어오지만 그때마다 뭔가를 위기를 넘긴다 이거지 그러나 임기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이제 또 구설이 또 들어오지 이 한덕수 총리는 임기를 다 해요? 갈릴 것 같은데 한덕수 씨가 운을 조금 다 했다 또 말년 복이 조금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구설도 지치고 와이프 구설도 지치는데 이분까지 안고 갈까? 절대 이분이 렇게 지금 말실수 한번 했는데 음. 그 임기 동안 또 다른 실수를 또 할까요? 이분? 아유 뭐... 대보론남죠요또 하지. <웃음> 그냥 자기 꼰대 같은 성품에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말버릇입 다물지 않으면 어떻게 고쳐요? 근데 입을 다물줄 않는데